우리가 있으나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. 나파실 때도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. 주님. 독생자 예배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 주어진 삶 속에 순종하며 살리 Oh, t s a n g 속에서 부르짖는 이를 예수 님은 나의 주님, 기뻐할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 님.